메스가 뭐야, 혜리야? 근데, 메스, 장, 그, 수수할 때. <웃음> 몰라. 성동우 수학. 응. 7일 무료 음. 체험, 이런 게 있나 봐. 음. 잘 찾아오셨어요. 메스 방에 수학 교원이 된다면 그 모습을 금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요원이될 준비부터 해볼까요? 무슨 대단함부터 공부할 예정인가요? 음. 국가지 수는 쉽잖아. 음, 국까지는쉴수 좀... 있잖아. 어쌤과 뺄쌤, 그것부터 할까? 응. 오, 약간 게임처럼 하니까 좀재미있을것 같아. 맞아. 엄청 길었다, 이거는. 매일 15문제씩만 완료하면 끝인데. 당연히 응. 응. 응. 응. 사실 너무 쉬운데, 이거는. 다음. 어? 보상 받으러 가기. 보상을 주네 응,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지 응. <웃음> <웃음> <웃음> 처음에 키워. 너 쉽다고 콧방귀 꼈지? 5와 뭐를 더해야 7이 돼? 응 음, 5와 뭐를 더해야 7이 되냐고 <웃음> 2 <응>. 너무 쉽지 <웃음> 그러니까 왜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내가 평소에는 응. 그 정답이 이쪽에 나오는 걸 봤거든? 응, 음, 그치. 그래서 이게 뭔가, 뭔가 했는데. 이게 속임수야. 나와서. 속임수야. 속임수성에 어, 나빴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기호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아니, 나빴어. 기... 속임수성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거야. 보통은 오른쪽으로 나야 되는 것만 봤잖아. 그, 너무 긴장해서 집중하는 거는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 그 맞아, 맞아. 여봐. 모으기를 하여 구가 되는 술, 두 수를 고르세요 했어. 모아서 뭐 잘... 어, 정답은 니은. 니은. 니은. 니은. 니은. 2학년. 2학, 2학년 1학기 한번 해볼래? 아, 1학... 어, 2학... 2학년, 1학년 1학기. 1학년 그래도 너무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네. 1학년 2학기. 어, 맞아. 차례대로 가야 되니까. 네. 고, 구독하고 무료로 시작하지? 음, 월 구독 만원밖에 안 하네. 그래? 어. 키. 이거 해야겠다근데 근데 일주일 무료하고, 사... 무료한 다음에 사용하게 됐잖아. 어, 그치. 다음 이용 하라고. 아니 었는데 어, 바로 요원 카드 만들기 있네. 이게 뭐야? 팬님 카드 꾸미기. 다른 판. 수가 거야? 나왔네. 그렇지. 어. 요벨게 헷갈리게 한 거야. 너가, 너가 캐치 안 했으면 엄마말안 하려고 했는데 캐치를 해서 우유몇병인가요 이거? 맞 곡. 입니다 포장하고 나5 가는 몇 개? 어. 응. 그럼 두개 나왔죠. 두개다5 곡입니다. 5곡이가 맞아. 곡곡 장담! 오른쪽에서 넷지 응. 그러면 하트? 하트. 이렇게 하면 진짜 초등학교 언니들 하고 있는 거, 너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미리. 하트 치릴 아! 아! 때는 당연히 사람, 다 거기 산지. <웃음> 그다타에마이너 행복이지 행복이 행복이가 정답이야 응. 영원한 행복. 아, 집 시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풀었고 기본 문제 정답률이 96% 육 프로. 백이십삼 시간 동안 틀린 문제만도 볼수 있어. 그래? 해볼 틀린 문제 봐볼까? 바이다, 바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낮아지는 거지. <웃음> 이걸로 할수 있네? 어 이걸로 할수 있네? 어나 나 이거 할래 응나꾸이는거 음, 해봐 할 거야? 너무 재밌다 이거어 뭐야 뭐야 여기 응 벌써 많이 잡았네 끝 <뮤> 오, 지쳤어? 지쳤어? 나는 안 지쳤어 오늘, 오늘 아빠한테는 아깝다고 하더니 친구들한테 다 주고 있어 잘했죠 원래 친구가 최고야 콜라 잡아 콜라라 콜라 콜라라 콜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티리야 먹어 먹어 와 잘하네 여기는 뭘까? 이걸로 들어 있어. 아, 맞죠? 네. <웃음> 방심하게 일단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아니 얘는 너무 어, 잘만들어놓은거같다 그렇지.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7, 8, 9, 10. 네. 아, 그 중에 세 번째. 세 번째 순서 <웃음> 뭐야? 두 번째가 어떤 수야? 3, 4, 7, 8, 9. <웃음> 세 번째 어떤 어, 정답. 연속하는 건 수가 되도록 늘어놓았대. 7. 과연? 세리야, 주지마주지마 나라나! 나라나! 어, 라